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가득 찬 지갑을 죽는꿈 돈이 가득 찬 지갑을 죽는 꿈은 만족을 상징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인하여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이 가방에 가득 찬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져가라고 하는 꿈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계획한다. 돈이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한 꿈돈 문제로 걱정거리가 생김 돈이 든괴짝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 꿈. 돈이 든괴짝을 집으로 가지고 오면 경영하는 사업체에 좋은 방도가 생긴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돈을 준 꿈. 길몽으로 뜻하지 못한 행제수 혹은 재물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떨어져 있는 가방을 열어보니 돈 뭉치가 가득 있어 주머니에 마구 쑤셔 넣는 꿈. 서류 가방이 떨어져 있어 열어보니 돈 뭉치가 가득 들어있고 이 돈을 주머니 여기저기에 마구 쑤셔 넣는 꿈은 권력계급에 편입될 행운의 꿈이다. 부귀공명을 누리되 주변의 인맥과 악연, 발빠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 많은 돈을 날치기 당하는 꿈. 많은 돈을 날치기 당하는 꿈을 꾸게 되면 돈이나 재물의 손안을 잊게 될 징조다. 모르는 사람이 돈이 가득 찬 가방을 가져가라고 한 꿈.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계획한다. 모자를 벗어서 과일, 돈, 금은 보석 기타의 물건을 담는 꿈. 정신적인 어떤 사업으로 이득을 얻게 된다. 목돈이 들어오는 꿈. 재물과 일거리가 들어온다는 뜻이다. 자원, 재원, 경제, 재물, 돈, 유가증권, 금융, 보험, 단자회사, 사채, 시장, 공문서, 사문서, 증빙서류, 우편물, 휴지 등을 상징한다. 물건을 사고 돈을 준 기억이 없는 꿈. 꿈속에서 본그 물건으로 상징되는 재물을 실제로 얻게 됨. 물건을 샀는데 돈을 준 기억이 없는 꿈. 어떤 기관에서 그 물건으로 상징되는 재물을 취득한다. 방위에 앉아 불공을 드리는데 돈이 산처럼 쌓여있는 꿈. 바위에 앉아 불공을 들이는데 돈이 산처럼 쌓여있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 번창하고 소망이 성취될 징조다. 발로 큰 돈을 받고 서있는 꿈. 가난을 닫고 일어나 부귀를 이루고 희망찬. 살게 될 징조. 백화점 등에서 돈 걱정 없이 물건을 잔뜩 사는 꿈. 경제적 곤란이 생길 꿈. 비행기로 운반해준 보따리를 풀어보니 갑자기 돈이 방안에 가득 찼다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자수성가하여 굴지에 갑부가 되었다. 상가에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꿈. 상가에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이나 재물을 얻기 위해 지불한 금액만큼의 기간 동안 노력하게 된다. 상가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지불한 꿈. 상가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지불한 꿈을 꾸게 되면 회사원이라면 받은 거스름돈만큼 먼 지역으로 학견 근무를 가게 된다는 암시다.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그에 따르는 돈을 맞는 꿈. 실제로 이러한 일을 체험하거나 어떤 계약이 체결됨을 뜻한다. 상대방과 돈을 주고 받는 꿈. 문서상의 기름이 있거나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된다. 서재의 책이 정돈되지 않은 꿈. 아내가 남편에 대한 성적 불만을 나타낼 때 꾸는 꿈이다. 손가방 속에 돈을 도둑맞는 꿈. 손가방 속에 돈을 도둑맞는 꿈을 꾸게 되면 잃어버린 돈이 소액이면 근심 걱정이 해소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일이 생긴다. 수표나 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서 기다리는 꿈. 수표나 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서 기다리는 꿈을 꾸게 되면 주변의 의견을 듣거나 사람들의 동정을 살핀 후에 일을 추진한다. 신령에게 물건이나 돈을 주는 꿈. 신령에게 물건이나 돈을 주는 꿈은 부탁한 일은 잘 이루어지고 사업은 번성하며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임을 알리는 꿈이다. 신령스런 존재에게 물건이나 돈을 준 다음은 자신의 약점이나 부정적인 상황 등이 제거되거나 해소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어두운 길에서 강도를 만나 돈을 빼앗기는 꿈. 결과적으로 재물이 들어오거나 늘어날 꿈. 어떤 사람이 준 돈이 종이로 변하는 꿈. 누군가의 강압적인 요구나 명령 지시를 따르게 됨. 어질러져 있는 것을 정돈하는 꿈. 자신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옛날 돈 뭉치를 땅에서 죽는 꿈. 뜻밖의 횡재수로 인하여 때 빼고 광낸다. 은행에 돈을 저금하는 꿈. 유비무한 삶의 축적 등을 상징하는 길몽으로 실제로 알뜰생활로 은행에다 저축하여 많은 돈을 축적하게 되거나 개를 들어 목돈을 타고 사적거래를 하게 될 징조. 은행에서 돈을 찾는 꿈 공공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어떤 일을 맡게 된다 하청업자가 이러한 꿈을 꾸었다면 머지않아 큰 일거리를 얻게 될 것이며 또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자기의 가방이 열려져 있고 돈이나 문서나 없어지는 꿈 누가 자기의 근심거리를 해소시켜주거나 그 방도가 명백히 밝혀진다 자신이 공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되어 순찰을 돈꿈 내근에서 외근으로 부서를 바꾸거나 오지로 발령을 받게 된다 장롱 속을 열어보니 돈벌레가 득실거리는 꿈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집안에 물질적으로 풍년이 든다 장롱 안에 서랍에 뭉칫돈이 가득 들어있는 꿈 실제로 재물과 돈이 생기거나 문서상 기쁜 일이 있다 장롱이나 금고에 있던 돈 다발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도둑맞는 꿈 자신이 보관하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도둑맞는 꿈은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들과 사이가 벌어질 일이 생기거나 가정경제가 갈수록 빈곤해질 암시이다. 재물과 돈을 약탈하는 꿈.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를 하고 외상값을 거두어들인다. 재물을 얻거나 돈을 줍는 꿈. 점차 소망사가 순탄하게 성취되고 가업이 번성하게 된다. 동전이나 엽전의 경우 봄 여름은 좋지만 겨울철에는 좋지 못한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죽은 시어머니가 돈을 주는 꿈. 가까운 어른이나 연배가 높은 분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꿈. 지갑에 돈을 넣고 꺼내는 꿈. 강한 성적인 소망을 나타낸다. 지인에게 돈 빌리는 꿈. 여러 가지로 손실 및 애로를 겪게 되고 하는 일이 막혀서 구하는 소망, 계획 등 목표 성취가 어렵게 된다. 집에 도둑이 들어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꿈. 사업이나 장사에서 이득을 보게 될 꿈. 행운이 생길 꿈. 찬자 안에 옷 같은 그릇이 간결하게 잘 정돈된 꿈. 실제로 알뜰살뜰한 생활로 집안이 부유하고 윤택하게 된다. 책상을 정리 정돈하는 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획했던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게 됨. 처음 본 사람이 돈이 가득 든 가방을 가져가라고 하는 꿈. 집을 사게 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됨. 친척에게 돈을 받는 꿈. 승진을 하거나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적으로 안정을 찾는다. 큰 가방에 수천만 원의 돈이 가득한 것을 누가 갖다 주는 꿈. 액수에 맞먹는 집을 사거나 사업을 벌인다 편지 봉투를 뜯어보니 돈이 들어있는 꿈. 봉투의 주소 불명이란 표시가 붙어 되돌아올 것을 예시한 꿈이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꿈.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금전적인 재난을 암시하는 흉몽다.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집안에 수북히 쌓이는 꿈.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집안에 수북히 쌓이는 꿈을 꾸게 되면 사회단체 또는 인간단체를 통해 재물을 얻는다. 또는 갑자기 많은 편지를 받거나 안부를 전해 듣는다. 핸드백 속에 돈을 도둑맞는 꿈. 그것이 적은 액수일 때는 근심 걱정이 해소되고 자신의 내력을 남에게 알린다. 핸드백이나 지갑이 열려 돈이 없어진 꿈.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신의 고민이 해결될 꿈. 또는 방법이 생기는 꿈. 행인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꿈. 행인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꿈을 꾸게 되면 직장에서 파업을 하거나 조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돈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